스마일 게이트는 저희 지금 현재 피해 학대 아동으로 입소된 아동들에게 정서 지원, 생활 지원, 그리고 심리 지원을 해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. 그에 대해서 저희는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이 앞으로 스마일 하우스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